하고 싶은 사람 송우욱 저... 아! 와! 아! 자, 아, 시즌 마피아 때또한번 잘했죠? 자, 어떻게 까먹었죠?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자, 둥글게 둥글게. 제가 소게요 일단 어 마피아부터 제일 중요한 마피아부터 결정해 보겠습니다. 유에 <목소리> 채미 <목소리> <목소리> 사회자한테 바로 <웃음> 주겠습니다. <레> <레> 어라데레데데데데 됐어요. 확인 자 이제 의사 중요한 역할이죠. 의사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네 의사는 고개를 들어서 확인해주세요. 자 확인됐고요. 자 이제 경찰 마피아를 잡 i 중요한 역할이죠. 경찰. 경찰 잘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까? 자 경찰은 고개를 들어서 확인해 주세요. 준비되었습니다. <웃음> 고개를 들어주세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유형모하이으로 <웃음> 자기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직업이 무엇이죠? 저는 비법 비법입니다. 네? 비법 비 경찰이다라고. 저 비법 비 경찰. 경찰일 수도 있어. 네, 자, 네전 yeah. 저는 진짜 선량한 집이. 아, 선량한 집이? 머리색은? 전 정규 정규 회장, 정규 회장, 정규 회장, 정규 회장 머리예요? 정규 회장, 정규 회장. 저는요. 대리 저는요 타타. 시민입니다. 아, 시민, 자 우리 상현이요. 저는 진짜 시민이요. 피야 나! 파피야! 너무 귀다 너무 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죽으면 나 우리 제 구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물세 살피아 집에 강아지 때문시민이 죽으면 강아지 갈데가 없어요. <parked ass shorts> 이... uh, like, 저는 더보이즈 주현입니다. 아 더보이즈. 우리 현재요시 저는 아이돌 연습생입니다. 아 아이돌 연습생. 세요어그럼 후배네. 아 당신 후 아니에요. 저는 더보이즈 주영일입니다. 빠르게 빠르게. 너보이지 뭐라고요? 아니 학생 아, 학생이 학생 네, 저는 2 2살 아시스 보입니다아변호사니요아 아 변호사. 아 네. 네. 일단 일단 특별한 수고한 한가야 가장 나서는 애를 아, 맞요자 일단 그러면은 이 시간을 드릴게요. 아니, 잠시만 저는 아까 전에 계속 귀가 아파가지고 네. 일단 보내고 갈까요? 아, <웃음> 그럼 우리 아, 한번이우 해주자 노래 한곡 해주세요 우 아, 우리 아, 우리 아, 우리 아, 우리 아, 우리 아, 우리 아, 우리 아, 우리 아, 우리 아, 우리 아, 우리 아, 우 아, 우리 아, 우리 아, 우리 아, 우리 아, 우리 아, 야 솔직히 사는 거라 하나 둘셋넷다 여섯 일곱 몇명 시간을 지몇 명이 시간을 주알로 시간이야 몇 명이 야돼뭐 변호사 아니 흉뚱어보냐너알아고 싶은 거 있어 너 아는 거 알아도 그냥 애들에게는 죽여 근데 왜 저를 그렇게 모함하셨어요 그건 너무 죄송하게 생각해 내가 잘못된 박자를 달랐어 변호 빨리 해 어 제가 봤을 때 너무 의심이 가기 때문에 바로 야아야 명사 아니야 명사 아니야 사야니야야사아니사아니아아아사아 아무 소리나지마 아무 소리나지 마 아무 소리나면안돼 아무 소리 다른 사람 아무 소리 내면 안돼 자 이제 빨리빨이저 세상으로 보내버릴 사람들을 한번 골라주세요 누구 누구 누구 누구 누구 누구 누구 누구 의견 의견 다구누안 누구 누구 누구 누구 누구 누구 누구 자구표 이상 몰려야 돼요 누표 이상 자 결정됐나요 자 천천히 누구 세요 누구 누 오케이 오케이 자 마피아 분들은 고개를 내려주세요. 고했어요 네, 고개를 내려주세요. 고개를 내려주시고, 자, 의사는 고개를 들려주세요. 들어주세요. 자, 자, 누구를 살릴 것인가? 본인을 살리겠다 좋습니다. 자, 이제 경찰은 고개를 들어주세요. 그렇죠. 아, 어, 누구를 조사할 것인가? 이분을 조사할 것입니까? 제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뜨뜨 뜨 자, 살해 당한 사람은. 자, 이제 아침이 밝았는데 뭐 자신의 알아낸 것과 뭐 이런 걸 토론할 시간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제이콥이 앞에. 일부러 졸린 척하는 저 클라스. 저 죽이세요. 자기야 저거에 대해서 이거 봐봐 여기가 결정적인 실수를 했어요 소리를 내잖아 누가 누가 제이콥이 게 나는 나도 들었어 부시어 소리가 났어요 근데 이게 부시어 소리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뭐. 어, 어떤 거에서 부시어 소리 기예리 어 기예리인데 어 오늘 생일이니까 그냥 죽고 생일이라도 투어 생일가... 어 쉬세요 아 생일이라 한번 생일 축하해요 아까부터 처음부터 계속 의심이 가던 사람이 어 누구죠? 자기야? 자기, 자기 상현이 형이 어? 아니 뭐? 아니, 딱! 그, 비일자 아, 입자 <웃음> 이거는 저 믿고 난 아, 이게 마피아 할때그저 형제 유행인데 강력하게 자기가 아니라고 하는 경우에 완전히 이렇게 그 아, 나도 뭐... <웃음> 어. <웃음> 근데 근데 지금 너무 지금, 지 지금 걔네랑 죽었으니까 너무... 내가 봤을 때 잠이 아, 안나어지 지금... 난... 아, 제가 마지막에 얘기 지금 타이밍에는 상현이 형이 가야 돼요 아, 근데 나는 시민인데 나는 솔직히 난 말하면 제이크 재신가왜냐면 다른 사람이 없었는 아, 아니야, 좀. 중간에 엎드렸을 때 계속 소리를 냈어. 역시 이 옷도 안 다쳤고. 아니, 아니야, 제가 여기까안 다쳤다. 진짜 내쪽 내 믿어보세요. 아, 야 그러면... 근데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우선 지금 가야 되는 건상현이거요 고양이 경찰이? 에 그건 모르지. 아, 경찰이 장애인 신권을 가야 되야 뭐야? 근데 저믿고이번에가 저 그러면 근데, 그러면 나의 어, 마지막으로. 네, 나 마지막에... 맞아, 진짜. 실수 했잖아 중간에 두 명이 다 근데 두 명은 진짜 아닌 것 같고 내가 봤을 때세명아니네 명이에요 네 그럼 맞습 근데 <웃음> 내가 봤을 때는 큐, 영훈, 제이콥인 것 같아 아, 아 야, 죽을 수 있어 지금 내가 한 마디 할게 아 왜? 아, 난 경찰이야 <웃음> 검사라 했는데 상윤형 검사했어. 어. 상윤형이 마피아였어. 어. 아, 근데 이게 믿을 수 있는 발언인지 아닌지. 내가 보기에는 주유리 네. 마피아라고. 왜냐면 상윤형이. 무슨 공고 상윤형이. 막 들어봐. 의사가 누굴까? 의사 제발. 의사 는 지금. 그러니까 의사가. 공이 안 돼. 자. 의사. 근데 나는 내가 의심가는 사람 한 명. 나는 또제이 커. 상윤형처럼. 오케이. 자 여기까지 듣더라고 지목할게요. 하나, 둘, 셋. 나봐얘 척이야. 기본 뭐, 소소 잘 봐야 돼. 자, 손 진짜 마피아라고하면나 짐이 이미 웃었겠지. 약간 삣았겠는데 나 진짜 시민이야. 네. 그래서 스 났어. 근데 이게 진짜 마피아가 이기면 안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게임의 음, 의도를 잘 알아야 되니까. 음, 그러니까. 자. 저랑 선방을 왜? 난저 악마의 웃음을 봤어. 저저씩. <웃음> <자식. 이거> 마피아? 쨘. <웃음> 아, 진짜, 진짜 이게 중요한 거야. 저저나 진짜 시민이야. 노량 해 주세요. 점점 한번불러봐요 천정한 불러와요. 천정한 불러와고 천정한 불러와요. 천정게 불러와요. 러와요 천정한 불러와한 불러와요. 천정한나 영웅이 형이 경찰의 의상 와 근데 퓨어 형이 계속 영웅이 형 표현을 들어보는 면거 그러니까 같아, 같아. 제일 거가지야 네알겠습 그러니까 팀이니까 경찰이니까 이거 속이는 거라서 어떻게 되는지 알고 그러니까 그러면 봐봐 아그 속도 있네 경찰이 두명 수도 있잖아 여기 네 명은 진짜 아닌 거 같아 근데 왜 의상을 해? 근데, 근데 그러니까 의사 지금 의사를 찾아야 되는데 의사를 안 찾고. 의상도 자유롭고 오히려 상윤이 형이 그러니까 뭔가 계속 피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왠줄 알아. 저번에 금방 죽어서 심심했단 말이야 쇼파에자 <웃음> 아, 아, 그럼 그래. 예고 들어보도록 하고 자 없다면 한번 해볼게요. 자최현는제표님아 변했지. 는 하나 둘셋 후배 안 해요. 후배 안 해요. 하나 둘 셋. 오아 최현준 변론에 통해서. 아네 무용화됐어요. 네아 이렇게 아침 무사히. 아무도 못 믿어요. 종점도 못 믿고, <웃음> 왕과도 못 믿고, 다못 믿지만 삐뽀삐뚤 <웃음> 전혀 은현이형점도한 마디가 제 마음을 울렸거든요 아, 그냥 형은 말면 생각은 제가 울렸어요 생각 제 점수는요? 제 점수는요? 합격입니다 아 합격! 네, 합격에서 살아났고요 이제 이 밤을 통하면 이제 조금 더 명확한 <웃음> 답이 나오겠죠? 또다시 밤이 찾아옵니다 소리랩 절대로 안돼 네, 제가 소리를 이기로 낼게요 자! 마피아 어, 몇 분은 고개를 들어주세요. 레이후 레이자 이제 살해할 사람을 이제 지목해 주세요. 레이후 레이후 자 레이후 레이후 맞습니까? 네됐습니다자 그리고 의사는 고개를 들어주세요. 살해할 사람을 지목해 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선택은 변함이 없어요. 경찰! 경찰은 조사할 사람을 눈을 떠서 말해 주십시오 어 알아서 중소리라 울려서 자 누구? 누구? 누구? 누구? 흥흥흥흥흥흥 음, 음, 음, 음. 긴 상황이래 긴 상황 <웃음> 잠자 긴급 상황인 아침이 맑았습니다 어.. 죽은 사람은? 탕탕장! <웃음> 어잠깐야 정체를 밝혀해주세요 당신의 정체를 밝혀주세요탕탕탕입니다 아, 어? 아 경찰! 아 경찰! 병사! 아, 아, 아, 아, 아, 근데... 네 그리고 <웃음> 야 황아! 여기 옆이 없어 엉데안된는 데는 계속 궁금해 네 여기서 남은 소유는 어 아, 근데, 예, 그, 근데 이게 그래. 내가 봤을 이쪽 라인이 마피아가 있긴 해 맞아 내가 봤을 주현이 형다 그래 이 너무 길어지니까 2분 동안만 토론할게요 일단 상현이 형! 형 점점 한번 다시 해주요 ㅋ ㅋ ㅋ ㅋ ㅋ ㅋ ㅋ 너경찰이라저카운트 돌려서 봐. 두 번째 때 누구 확인했어? 주연 뭐. 뭐였어? 안죽기 같 <목소리도> 네, 투표로 인해서 <목소리도> 상인형은 네, 축구 되었습니다 발해세요 발표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피아니다 아.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목소리가> 자, 자, 자. 네, 또다시 <웃음> 밤이 네. 찾아옵니다 엎드려주세요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서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의견이 자아야 돼요 자자자 고개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살인 사람을 선택해 주세요. 따라 다라다따 따라 다라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찰은 고개를 들으셔서 이제 조사할 사람을 생겨 주세요. 따라 다라다따자 아침이 와 같습니다. 자 아침? <웃음> 자 잘했어. 바로 자 이제 말할 게 있어요. 자 당장 잠깐 주먹 써요. 되는. 경찰인 거지라고. 경찰인 거 확실한가요? 그 퀘웅 믿죠? 근데 퀘웅 야 퀘웅 믿자. 너 그래서 또 누구 확인했어? 알아냈어요. 어? 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아, 포티모게요. 이거는 아, 뭐. 말할 필요 너, 없어요. 이게요. 사실상 이 게임은 <웃음> 저희의 승리입니다. 근데 정말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마피아가 빨리 의사를 찾아내서 의사 딱 죽이고 <웃음> 이제 모호할 수 없는 사람을 딱 죽여버리면 마피아가 아니, 이 지금, 지금 이 일부러 이 의사를, 의사를 죽이려고 다른 사람 계속 죽이고 있잖아, 날 안죽이고 그쵸, 그쵸.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이렇게 하고 있네 그래서, 그래서. 나는 최대한 마피아를 찾아낼 건데 아. 우선은 아. 말할 필요 없어요. 우선 죽여요. 너, 너, 너, 너, 너, 너, 누군데? 구 오케이, 자! 아, 자 아, 아까 더 확실한 거는 아까 상인형 지목했을 때 다른 사람 지목하다 다 예지, 상인형 지목하니까 오케이! 어. 화래 애기적 모먼트가 나왔어요. 네, <웃음> 자, 자, 자, 형, 키, 키, 키. 어, 아니, 아, 좋게. <웃음> 자. 어, 좀 줄게요. 자, 엄마. 직업을 말씀해 주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앞이야. 아, 피아니. 자, 아 이제 살짝 아, 늘려안거 아닌가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웃음> 두 명이 아니었어요. <웃음> 네, 제가 슬퍼서 그 말을 했었는데 네. 두 명이 아니었어요. 이제 <웃음> 두 명이 남았는지 네. 한 명이 남았는지 세 명이 남았는지는 모릅니다. 자. 진실? 와... 네, 아, 또 다시 밥이 이런... 찾아줍니다. 음... 고개를, 음... 네, 들어주세요. 아...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주세요. 마피한 고개를 들어주세요. 바피한 고개를 들어주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의사는 고개를 들으셔서 살릴 사람을 선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살릴 사람은 바로 누구? 그렇습니다. 나야나. 자, 그 다음에. <웃음> 경찰, 에널을려서 조사할 사람을 말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침에 와, 갔습니다. 아침에, 아침에... 와, 습니다 자, 꾸사는 자기 자신을 보호했습니다. 와! 얘승 송승, 송승, 송승, 송승, 송승, 송승, 송승, 송승, 송승, 가승 송승, 송승, 송승, 송가 우사실 의사라는 여자를 t a g 봤어 d 가 i 로 c h e n mafia. I don't sugar. I don't sugar. I d o n 이 sugar. I don't sugar. I don't sugar. I don't sugar. I don't sugar. I d o n 네 sugar. I don't sugar. I don't sugar. I don't s u g a 누 I d 저 진짜 믿죠? 네. 너 말고. <웃음> <나> 잘 가. <웃음> 갑자기 감추긴다고? 잘 가. 아니 맞아. 맞아. 진짜. 왠지 아세요? q 이 여태까지 100%였어요. 근데 무서운 건 만약에 얘가 아, 그럴 순 없어요. 아, 저는 날 음. 큐로 100%, 100 오. 믿겠습니다. 내가 갑자기 마피아 되서? 응. <웃음> 어어얘 <야>, 발가락이 실속 못 봤대. 발가락을 터치했어요. <웃음> 발가락을 이거 명사. 주워달던데. 이거 마 아, 진짜 진심 아. 해봐아형나 진짜 나 시민이야. 하고있 제가 고민 중인 사람이에요. 이 둘. 아니 두 사람이 뜨매. 그데한야뭐 소리야? 뭐야? 와와 뭐, 나. 나. 봐봐 봐봐. 누지어이고요 아, 그럼 저... 제인코피 뭐. 형이. 오 그럼 잘했잖아 아, 아, 근데. 저는 이두명 빼고 다 조사했어. 어. 아, 너가 얘네를 조사를 안 했구나. 네. 그렇지, 진짜 경찰 경찰이 경찰이네. Q가 왜 100% 경찰 맞는 줄 알아? 자기가 경찰으로 했을 때자나 하는 사람이 경찰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맞아, 네, 원래 대, 대, 경찰에서 이게 원래 내가 경찰이 서어 거짓말 대회를 내가 경찰, 거야. 마피아가 경찰이, 내가 경찰인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했고, 자, 그러면 은 투표 어,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둘, 셋! 살려줘. 자, 최협일은, 최협일은. 최협일은 10초 가겠습니다, 짧게. 나 진짜 봐봐. 여기 나 아니잖아? 그럼 무조건. 아예. 잭 오병이야. 어나 솔직히 나 진짜 이형 의사인 것 같거든. 이 솔직히 의사 할때쏙 스미세요. 말아줬어요. 그리고 이쪽이 이쪽 아, 경찰이었어. 아, 형아 그냥. 넷자자 아, 아. 업장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애매한데. 어, 저, 저, 진짜 손님, 이거 결정을 잘해야 돼요. 이거 결정을. 해 이미 이미 이거 해도. 오케이 자, 해도. 자 아, 본인의 직업을 발표. 마피아 맞다. 마피아. 마피아. 마피아요. 승리. 승리. 미 <목소리도> 우리가 승리네. 야. 우리 우리는 진짜 시민인 거 알아서 안 죽인 거야. 야나 줄게. 나그 희생하고 그냥 죽여라 죽여라. 경찰이었는데 나는... 의사를 주목해서 얘가 딱. 야, 그 얘가 야, 잘했어. 야, 그 그러니까 내가 잘했어. 그러니까 내가 신비전을 잘 썼어. 경찰 처음부터 나오니까 죽을 수밖에 없어 무조건. 왜냐면 처음부터 그 살았거니이야어